어,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국가의 복지성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복지성 전세자금 대출을 좀 살펴보자면 은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그리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조금 더 나왔는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들이 있죠. 뭐 시중은행이라고 한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일반적인 일부민권의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국가의 복지성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대주, 세대주가 기본이 되어야 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누구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대주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게 소득이랑 뭐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 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뭐 대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복지성 전세자금 대출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진행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뭐 버팀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인지 혹은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일반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버팀목이나 뭐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은행을 방문을 해서 내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그 계약할 집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계약까지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자취방이 아니라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원룸들이 있죠 이러한 원룸들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은 나중에 이렇게 뭐좀 계약이 됐는데 내가 조건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나 혹은 그거가 좀비슷한 집, 이런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해서 내가 조건이 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은행에 갈때그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들은 제가 그 밑쪽에 밑쪽에 그 설명란이 그 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미리 구비하셔서 은행에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의 조건을 알아봤다면 이제 집을 찾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집을 찾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요 집을 다 봤는데 집이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에다가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5%의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같이 보는 부동산 그 중개업자한테 말하면 은다 받아주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받은 이 서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삿날에 이사를 하시면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잔금을 송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어, 집을 언제부터 알아봐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세이사는 월세이사랑은 조금 다르게 최소 한달 전부터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을 하는 그 기간이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봐야 될 집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 두달 정도, 두달 정도 전부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은세 달에서 네달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이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가장 큰 이유가 비어있는 집이라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살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사가는 날짜랑 또 제가 이 집에 들어가는 날짜랑 맞춰야 하기 때문인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은행은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받았는데 저는 그전에는 국민은행이었어요 신한은행에서는 어 거래량이 단한 건도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천에 있을 때제집 바로 앞에 신한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에 가서 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득이 있거나 뭐 조금 더 조건을 좋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 뭐 이런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 가까운 거 그리고 각 지점마다 은행별마다 돌아다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지역 은행이 있는 지역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은행의 지역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혹은 내가 이사 갈 곳이나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은행마다 그리고 또그 은행의 지점들마다 제시하는 금리와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발품을 팔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각 지점마다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그리고 또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쪽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이, 뭐, 이 대출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뭐, 둘이 분할해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대출은 무조건 한 명만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랑 살건, 혹은 친구랑 살건, 형제랑 살건, 다 같아요. 대출은 한 명만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랑 살게 될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내시고 이 이자에 대한 반값을 친구로부터 내가 받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세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근저당이랑 융자 뭐 이러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 은 등기부등본 있죠 등기부등본을 가시면 그맨 뒷장에 어떻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 혹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버팀목이라든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1억 선에서 왔다갔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피땅 같은 돈, 정말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근제당이라든지뭐 융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곳을 아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집을 구하시는 게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 방법, 수단 이런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근저당이나 융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찾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더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좀 어색한데요 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부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력 도하기 김상상이었습니다